안녕하세요 복숭아단 여러분 심피유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2의 나라 뉴비 분들을 위한 영상인데요 이르마야 시작한 지 5일 된 뉴비에게 질문 받아 보았다 최근 제 지인분이 제2의 나라를 몰래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안 그래도 뉴비 분들을 위한 영상을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많은 질문들을 해주셨지만 그 중에서 몇 가지 질문들을 뽑아 봤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도 뉴비라면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 질문! 장비는 배경 있는 거가 좋은 거죠? 무기는 속성별로 다 키우나요? 아니면 세개만 중점적으로? 중점적으로 키운다며 추천하는 속성은 뭔가요? 장비의 종류로는 1성부터 4성, 그리고 우리가 흔히 배경이라 부르는 4성 희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상위템인데요. 하지만 뉴빌분이 사용하는데 있어서 우선적인 것은 일반 4성 부기입니다. 그 이유는 무기 각성을 통해서 특성이 열리고 능력치 증가가 있기 때문인데요 또한 특성별로 덱을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배경무기를 사용하더라도 일반 사성무기를 같이 덱에 사용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사성무기는 기본적으로 에스타바니아의 툼파를 통해서 무기, 방어구 제작으로 획득이 가능한데요 일정 확률을 통해 얻을 수도 있지만 확정 제작이라고 하여 200회에 한번 확정으로 사성무기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에 우선 사상 확정 제작은 꼭 무기 제작으로 해주세요 두번째 질문 패키지가 너무 많아요 소가금 너는 도대체 뭘 사면 좋죠? 그래요 물론 무가금으로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게임을 하다 보면 아 이거 사야 돼! 하는 패키지가 나타나곤 합니다 첫번째는 매일매일 혜택의 월정액인데요 뭐니뭐니해도 모바일 게임의 갓성비는 월정액이죠 제이나라는 월정액이 두 가지로 데일리 어드벤처, 데일리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우선 데일리 어드벤처는요 매 다이아 보상과 이동속도 8% 증가 그리고 기본 AI보드 시간이 4시간에서 360분을 추가하여 총 10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나는 쉬어도 내 캐릭터는 쉬는 걸볼수 없다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한다면 데일리 어드벤처의 AI 시간이 참 끌리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데일리 프리미엄은요 이 또한 매일매일 다이아 보상과 공격 속도 상승 그리고 매일매일 에너지 드링크와 콜렉팅 아로마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일리 프리미엄에서 매일매일 주는 에너지 드링크와 콜렉팅 아로마는 캐릭의 성장뿐만 아니라 템 획득에 아주 좋은 역할을 합니다 이뿐 아니라 델리 프리미어의 경우 공격 속도 버프를 얻는데 이게 아주 좋아요 사냥을 하는 데 있어서도 좋고 여러가지 플레이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는 버프입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출석 패스라 하여 14일 동안 받는 출석 패스 밑에 추가로 구매할 수 있는 출석 패스가 있는데요 이것은 14일마다 출석 패스 일자에 맞춰어살수 있습니다 다이아와 뽑기 권 등등 다양한 상품과 그리고 스택틱 패드라는 스킬북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종 출석 혜택 패키지라고 하여 상품이 나오게 되는데요 현재는 2022년 매일 출석팩이라는 패키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 상품도 구매하기 좋은 상품이에요 자 두번째 추천 드리는 패키지는 가방 패키지입니다 게임을 하시다 보면 가방이 부족해 답답해지는 경험을 하시게 되는데요 가방은 다이아로도 확장할 수 있으나 이건 웬만하면 절대 하지 마세요 가방을 늘리는또 다른 방법으로는 부캐들 레벨 작업장을 통해서 클래스 랭커 보상으로 획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초반인 유비 분들은 부캐 작업이 힘들뿐더러 가방은 크면 클수록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래 가방패키지를 추천드리는데요 가방패키지 1은 4,900원 좀더 추가하시면 가방 2, 9,900원 가방 3, 9,900원까지 추천드립니다 가방패키지 4는 25,000원으로 가격이 훅 뛰기 때문에요 그 외로는 이벤트 패키지 에피소드 패스나 간혹 진행하는 매일 혜택 출석 패키지 등등이 있습니다 이건 그때마다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현재 이벤트로 진행하는 것들 중에 괜찮은 것들 몇 개로 살펴볼게요 현재 0.5주년 상점이라 하여 0.5주년 기념 장비 100개 소환팩과 이마젠 100개 소환팩을 9,9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벤트 패키지로 2022년 탈것상금 패키지가 있습니다 뽑기 권이나 다이아가 도박성인 것과는 달리 확정적으로 전투력을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도감작을 해야 하는 건가요? 도감의 영혼석이나 특산물이라든지 네! 물론 다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조급하게 도감을 채우실 필요는 없는데요 기록에서 도감과 마스터를 채우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각성작과 승급작이 있습니다 각성작이란 강 무기, 방어구, 장신구, 이마젠 이것들은 노각부터 1에서 10각까지 각성이 가능한데요 이를 통해서 도감을 채우고 그에 따른 능력치를 획득하는 겁니다 이때 무기의 경우 위치 무기를 모두 각성하면 다른 직업 무기도 모두 적용되기 때문에 한 가지 직업 무기만 하시면 됩니다 승급작은 각성작과 같이 강 무기, 방어구, 장신구, 이마젠을 승급함으로써 도감을 채워둔 여치를 획득하는 건데요. 이두개 모두 해야 하는 것은 맞으나 뉴비분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아닙니다. 돈이 아주 많이 소요되고요. 승급성의 경우는 특히 초반에 획득이 힘들기 때문에 현재 사용해야 하는 장비에 먼저 투자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록에서 모험 기록에 영혼석과 특산물 획득 시에 각각에 따라 획득할 수 있는 능력치가 있고 별의 개수를 체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있습니다 이 보상에서는 테트로 퍼즐 페이지를 주는 것이 우선인데요 이 페이지를 통해 테트로 퍼즐을 열고 그 테트로 퍼즐을 체험으로써 전투력을 획득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반 지역의 영혼석과 특산물은 합성냄비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특별히 먼저 파밍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콜레팅 아로마 라는 것을 사용하면 영혼석 특산물 확득률이 증가하는데요 이것은 아까 말했던 테트로 퍼즐 페이지가 나오는 영혼석 또는 특산물을 획득하실 때 우선적으로 사용하세요 네 번째 무슨 상인도 나오고 합성 냄비도 나오고 이벤트 같은 것도 하던데 이거 다 챙겨서 해야 하나요? 당신이 뉴비이라면 합성 냄비나 방랑 상인을 때마다 찾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방랑상인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2시간마다 지역에 출몰을 합니다 이 방랑상인들이 파는 물품은 다음과 같은데요 우선적으로 찾아가실 필요는 없고요 페이지 라고 해서 스킬북을 살수 있는 재료를 파밍하신 후에 스킬책을 바꾸러 가거나 합산품의 경우 사냥이 아닌 방랑상인 교환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방랑상인이 출현시 확인해서 교환해야 합니다 합성냄비에는 남은 재료나 합성 냄비 재료, 나합성냄비 재료 를 합성해서 티켓과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때 결과물로 절액존 영혼석이나 특산품을 잔뜩 얻을 수 있습니다. 얻은 티켓으로 마지르가 출연했을 때 상품을 추첨으로 얻을 수가 있는데요. 주요 보상품으로는 탈 것, 야크 또는 포즈, 모션책, 그리고 각 직업군의 스킬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추첨되기 상당히 힘들고요. 어떤 상품을 내 줄냐도 랜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비분들은 지금 이용하시기는 힘들 거예요 자 간단하게 오늘 네가지 질문만 대표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뉴비분들 궁금하신 점이 조금 해소되셨나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신비효가 아는 만큼 대답해 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